안녕하십니까 오토닉스에서 머신비전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강도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제품 분량 감소를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머신비전 시스템 어, 적용 및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토닉스는 어,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산업용 센서, 컨트롤러, 그다음 모션 디바이스 비전, 레이저 시스템 등을 상, 생산, 판매하는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어, 오토닉스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토닉스 같은 경우는 어,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오토닉스 R&D 센터가 서울 마곡에 있,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앙센서연구소가 성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계층 연구소가 부산 석대지구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 때문에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그 석대 부산에 있는 석대 본사에 신뢰소 센터를 구축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면 국내 영업은 이제 서울 사무소, 천안 사무소, 대구 사무소, 부산 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1 2개국법인에 150개 대리점. 다음에 100개 국가에 현재 저희가 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제가 계속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머신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머신 비전 시스템을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생산량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다음에 인도, 대만, 전 세계 제조업의 약 40% 정도가 이 업. 이 국가에서 지금 현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들이 제조 부품의 소형화, 정밀화, 그 다음에 인력 비용의 상승,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의 간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떤 제품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머신 비전 시스템 도입은 제가 제안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오토닉스에서 나오는 스마트 비전 센서의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VG3G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요. 이 스마트 비전 센서는 모노 타입과 컬러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스마트 비전 센서는 산업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대상 물체의 형태, 크기, 문자, 패턴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비전 센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조명 일체화를 통해 가지고 어, 머신 비전 시스템의 어떤 기구물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좀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스 검사 기능 10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단일 기능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레시피, 여러 가지 기능을 잘 레시피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FTP 서버로 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필수 검사 기능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색깔을 보시다시피 저희 컬러 그 비전 센서를 사용하시면 이 색상 물체 개수의 카운팅 그런 기능도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 위치 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치 보정이 뭐냐. 등록한 물체를 기준으로 위치와 방향을 보정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기준점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점. 그래서 이 저희 보시다시피 이 화면에 보시면 이 비전 마스터라는 부분에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영상이 이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쪽에서 움직였을 때도 상관없이 계속 검사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비입니다. 대비는 이제 물체의 평균 대비를 검사하는 기능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앞선에서 기준을 정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기를 검사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대비 값이 49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보시면 대비 값이 75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비 값을 기준으로 50 정도가 됐을 때 이걸 양품이라고 제가 등록을 해 놓으면 이 대비 값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하는 그 금액 그값에 넘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75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i 일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 주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역입니다. 영역은 이제 물체 영역 검사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체의 어떤 영역이 서로 극심한 차이가 있을 거나 또 형상의 위치나 또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 검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형상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물체의 형상의 일치율을 검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스마트 비전 센서 VG3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고 고객들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저희가 오토닉스라는 이 글자의 형상을 검사하겠다고 라 등록을 해주면 실제로 저희가 검사할 이미지에서 일치율을 봤을 때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50% 미만은 이거는 페이라고 하겠다고 설정을 해놨을 때 그랬을 때이 영상이 지금 보시면 일치율이 49%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페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일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엣지이다. 엣지는 이제 물체의 그 엣지 각도를 검사하는 건데 어 지금 저희가 등록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형상의 각도의 44도를 저희가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검사할 이미지 자체가 각도를 계산해 보니까 어 178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f a 이라고 저희가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가 되겠습니다. 어 길이는 뭐다 아시다시피 자, 그림과 좀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물병의 물의 높이가 서로 다른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길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 물의 높이를 저희가 판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그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저희가 보면 요길 기준을 병뚜껑 좀 위를 봤는데, 이탑 포인트에서 저희 물체 위치까지 했을 때가 이제 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302라고 나왔죠. 그런데 페 a i l 은 재보니까 351이죠. 그러면 저희가 보시다시피 물체가 이제 좀더더 길어졌다는 것은 물이 많이 담아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준에 비해서. 그래서 엔지를 표현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는 이제 두 엣지 사이의 각도 검사라고 하지만 어, 이건 이거보다는 좀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물체의 각도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게 89도에서 90도 정도를 저희가 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품이다, 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들어온 이미지 자체를 잘 봤더니, 뭐, 44도, 90도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예.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불량이다, 이렇게 났던 그런 판별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름이 되겠습니다. 뭐, 지름은 뭐, 해당 범위의 지름 검사인데, 어,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지름 최대의 기준과 최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등록을 했을 때 4.8mm가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검사할 이미지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는 어떤 최대의 기준을 벗어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저희가 등록하는 것보다 오차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양품이 되고 특히 여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나사 볼트 뭐 검사나 치수 검사나 또 개수 검사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물체 개수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어, 이런 볼트가 몇 개가 있는가, 다섯 개가 있고, 들어오는 게 일곱 개가 있다, 이런 기능이 되겠지만, 어, 이런 기능 뿐만 아니라 뭐 약품이나 의약품에서 그 물체의 개수, 그 다음에 병 개수, 이런 것들도 했을 때도 이 물체의 개수 기능을 사용해서, 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색상 물체 개수인데, 저희가 앞선에 지금 10가지 기능 같은 경우는 현재 오노 타입으로 VG 스마트 비전 센서를 사용하실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컬러 타입으로 했을 때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등록을 어떻게 해놓죠? 8개의 빨간색을 했을 때 실제로 페일은 어떻게 해놓죠? 색깔이 다르죠? 예. 이때 색깔이 다른 거에 따라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카운팅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선 그, 그 필수 기능 10가지를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적용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부품 생산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생산 라인 했을 때 여기에 치수나 아니면 이 나사산의 어떤 폭이나 갯수나 뭐 넓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프레스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의 어떤 양품의 형질, 형상, 길이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반도체 부품 이송라인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 부품이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조립 이송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는지 치수가 제대로 박혀져 있는지 이런 검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잉크제 마킹기 같은 경우는 어 앞선 뭐 컨트라스트 기능이나 그 다음에 컬러의 오브젝트 마운팅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인쇄 포장재 마크가 제대로 인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크기가 괜찮은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의 이송 라인 같은 경우는 어 제품의 박스 크기 그래서 이제 크기 사이즈 아까 보신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엣지나 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박스 사이즈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 특히 이제 택배 회사에 택배 물류 센터죠 이런 데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음료수 용기 이송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품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이전 혼입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아까 컬러 비전 센서를 통해서는 뭐 빨간색이 정 위치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용기 이송 라인 같은 경우는 인쇄 상태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비전 센서에서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개수가 부품 개수가 맞는지 길이 측정 높이 저희가 열 가지 기능을 다 풀러 쓰는 이런 하나의 라인 되겠고요. 이제 포장 식품 이송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되게 예쁘게 잘 해놨죠. 예, 명확하게 이렇게 들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체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떴는지 안 떴는지 들뜬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센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기 조립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예제로 뭐 아까 길이 내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그 위치에 정확하게 뭐 액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공후 패킹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데 현재 저희가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비전 센서 시스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구성품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어 스마트 비전, 스마트 팩토리 위한 비전 센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유사의 어떤 로봇을 통해가지고 어 검사하고, 피킹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하고, 또 검사하고, 피킹하고, 플레이스하고, 이런 기능들을 해서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의 검사 부분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전 같은 경우는 전동적으로 저희 비전 그 센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룰베이스 타입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검사 부분을 했다면 이거에 지금 소개해 드릴 것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로봇이 굉장히 세대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비전도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어, 이전과 좀더 다른 향상된 기능은 이제 딥러닝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검사를 위한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어, 이로써 저희가 이제 머신 비전 시스템에 도입해야 되는 뭐 이유부터 이제 사례까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수율을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평균 3에서 10% 이상의 생산 수율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또 반복적인 일에 어떤 피로감이나 또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수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육안으로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머신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제품 분량 감소를 위한 어, 그런 하나의 데이터 활용으로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